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번에 체험해본 게임은 바로 던파와 사이퍼즈 그리고 최강의 군단을 만들었던 김융존 사당의 에이스톰사의 게임입니다 CBT는 8월 4일부터 8월 11일까지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 기간이 제가 회사 업무가 너무 많았던 시기라 게임을 제대로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실제 플레이 시간은 약 24시간도 안되는 것 같아 많은 부분을 접해보지는 못했는데요 그러나 게임의 핵심적인 부분은 다 플레이해본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우선 스토리를 먼저 볼까요? 스토리를 요약을 하자면 지구에 괴물들이 침공했고 그 영향으로 인간들은 돌연변이 괴물이 되어가는 현상도 일어나는데 이 중은 인간 형태로 변해 인간 사회에 잘 녹아있다고 합니다. 인간과 괴물을 구별 가능한 건 선화라는 이 인물이고 이를 찾는 게 목적인 스토리 같아요. 하지만 인게임을 직접 진행하다 보면 은 스토리는 솔직히 온갖 클리셰를 다 섞어놓은 듯한 흐름과 유행 지난 밈들이나 영화 대사들이 남발하고 적들의 NPC 이름마저 어, 대체 어디서 이런 재미없는 네이밍만 골라서 가져왔는지 어, 이게 요즘 게임인가 싶더라고요. 어, 그렇다 보니 자연스레 스토리 자체는 보질 않았습니다. 이 게임만의 독창적인 느낌의 내용이 전혀 없었어요. 해당 공식 유튜브로 보니 저는 해보지 않았지만 최강의 군단 게임 이 얘기가 많더라고요. 여기 나오는 캐릭터들이 그때 나왔던 캐릭터들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바로 게임성을 먼저 보겠습니다. 어 저는 일단 GPS 기반의 격투 게임이라고 소개를 해서 거기에 끌려 신청을 했고 게임을 접하게 됐습니다 테스터 발표 날짜 전까지 포켓몬 고에 철권을 섞은 현실 PK를 모바일 게임으로 대체하는 그런 상상을 했거든요 어 솔직히 간만에 게임 기다리면서 엄청 설렜습니다 이런 류의 게임은 이때까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테스터를 시작하고 뚜껑을 열어보니 전혀 아니었습니다 기대를 한 만큼 실망감이 엄청 컸습니다 이 게임의 장르는 수집형 RPG라고 하는게 맞는것 같고요 철권같은 액션성은 확실히 존재합니다 공중콤보도 존재하며 타격감도 좋아요 하지만 장비의 착용, 부활하는 가차 시스템 전투력 기반의 수집이 존재하고 빌딩앤파이터라는 이름답게 빌딩을 점령해야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액션의 맛은 초반밖에 없을거라고 보고있고요 장비빨, 뽑기빨이 무조건 존재하고 이에 대한 차이는 컨트롤러도 절대 메꿀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 중에 부하와 빌딩 코어가 제일 중요한데 부하는 흔히 하는 뽑기 가차 게임에 존재하는 티어가 있고 어 이를 육성해서 각종 컨텐츠에 활용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 그렇다보니 그냥 하다보면 아니 그냥 보다보면 뭔지 금방 아실거예요 어 다른 점이 있다면 빌딩 코어인데 이 코어는 빌딩을 점령해서 얻는 코어 장비입니다 내 메인 캐릭터가 착용하는 장비인데 일종의 패시브 스킬 같은 거예요. 장착만 하면 계속 발동하고 있는 스킬이죠. 문제가 이를 얻는 방식이 점령입니다. 게임 진행 시 영토 확장과 건물을 점령하는 시스템을 볼수 있는데 어, 확장까지는 누구나 쉽게 그냥 할수 있어서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빌딩은 이제 유저끼리 서로 경쟁을 해서 얻는 시스템입니다. 누가 먹었다면 먹은 사람이 수성을 해야 하고 차지하고 싶은 사람이 공성을 해야하는 시스템이죠 근데 이 공격 방식이 네, 오토입니다 아... 내가 아무리 메인 캐릭터 컨트롤을 잘해도 전투력 기반의 오토라서 수성하는 사람보다 장비가 안 좋다거나 랩이 낮으면 그냥 못 먹는 시스템입니다 와딜 들어오는거봐 잽이 안되는데 아니 이러면 의미가 없지 아니 이렇게 싸울거면 무슨 GPS 기반이야? 그리고 수호의 석상이라 불리는 이 캐시 아이템처럼 보이는 것도 존재하는데 어 아직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설명만 보면 먹은 빌딩에 저 아이템을 사용하면 공성을 못하게 막아주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이로써 가금을또 꾸준하게 넣어야 하는 BM 한계가 보이게 되죠 거기다 뽑은 부하들로 리니지식의 수집도 존재해서 부하도 다 뽑아야 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장비 수집은 보질 못했는데 이것도 언제든 나올 수 있는 구조죠 그래서 GPS의 활용은 언제 하나 했더니 길드 관련이나 광장 상점 이용 등 메인 플레이보다는 서브 플레이에 가까운 컨텐츠에서 사용이 됐습니다 어, 유저 간의 거래도 가능한 것 같은데 간판대를 이용해서 등록을 하고 GPS로 주변의 유저를 검색해서 구매하는 방식 같더라고요 어, 이 점은 제가 직접 해보지 않아서 정확하진 않습니다 광장 상점 같은 경우 매일 랜덤으로 위치가 출현하는데 네, 튜토리얼에서는 집 근처로 등장을 해서 직접 가봤습니다 어, 캐 캐릭터가... 네, 움직이고 있어요 음, 거리가, 어 실시간 바뀌네요. 자, 36미터니까, 얼마 안 걸릴 거예요. 아니, <웃음> 이거 상접 이용하려면 진짜 밖으로 나와야 되네. 강철, 보급률세. 일단 다이어로 구매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크, <웃음> 스캔! 자 밖에 나온 김에 이건 뭐지? 로물상자 다행이다 직접 가는 거 아니네 아 개빡치네 달러 오 다른 것도 있네. 난 세계에서 굴려먹던 놈이다. 이런 한속 같은데. 고맙고 돈이 감사고 돈이 마음이지. 음. CBT에서 살펴볼 수 있었던 건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g 펜스와 액션을 결합한 참신한 게임일 줄 알았던 빌딩 앤 파이터. 어, 하지만 흔하디 흔한 양산형 게임에 GPS만 얹은 그런 게임일 가능성이 아주아주 아주 많아 보입니다 정말 모바일로 즐기는 철권에 GPS로 직접 유저를 만나 싸우는 형식의 새로운 시도였다면 어, AR이라고 부르죠 증강현실 게임을 생각해볼 수 있는 도전적인 게임이 될 뻔했습니다 어, 실제로는 아니라는 게 너무 안타깝네요 아직 CBT 상태라 어떻게 밝힐지가 문제인데 현재 상태라면 솔직히 예, 그냥 오픈빨로 한번 찍먹하고 안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게임 탐방은 여기까지입니다 초반 1챕터부터 3챕터까지의 플레이를 담은 노편집 영상이 있으니 혹시 이 게임이 궁금하신 분들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